아, 낮에 이거 보내실 수 있었군요. 오늘이 쉬는 날은 아니실 텐데, 예,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지나간 것부터 볼게요. 음, 잘 쓰셨어요. 어디 확대. 계신 곳에서도 눈 많이 오죠? 오늘 아주 뭐. 지금은 멎었는데,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집니다. 어우, 좋습니다. 전번 거보다 더 좋아졌어요. 복습은, 저는 이런 예전에 공부할 때, 융담폭격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. 어, 지나간 걸또 쓰고, 또 다음 숙제할 때또 지나간 걸또 쓰고, 이런 걸, 이걸 융담폭격이라고 하는데, 그게 대단한 거예요. 그게. 그게 왜 그런 거 아니? 어, 그게 공부의 원리고, 암기의 원리라고 하는데요. 자, 이 글자를 한번, 썼을 때 몰랐던 게두번 누적되는 순간에 갑자기 퉁 하고 튀어 나오는 게 있어요. 세 번에 퉁 튀어 나오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또그 다음에 알았다가도 이제 줄고 잊어먹고 하거든요. 놓아버리면은 그런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한번 쓰게 될때 보통 그것을 뭐 삼일 기억법이라고 하는데 또또 또 다시 한번 언젠가 또 일주일 안에 또 쓰게 될때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영원히 잊어먹지 않게 되는 즉. 유전자 속에 새겨진다는 겁니다. 그게, 어, 몇번 이어서 반복될 때 반복의 힘이거든요.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시라는 거여서 아주 좋습니다. 공부하는 분들, 많은 분들이 진도 욕심. 서해에서 가장 무서운 욕심이 바로 그 진도 욕심이거든요. 그것만 있어가지고 복습은 도회시하고 말하자면 이거나 똑같아요. 항상 뭐 저도 가끔 지적받는 얘기입니다만은. 새 친구 사귀면 은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옛날 친구한테 소홀하게 돼서 저도 우리 딸들한테 지적을 받곤 하는데 글씨나 사람이나 삶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. 지나간 것 그걸 다시 돌아보는 그 마음 그게 참 지극한 마음이죠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최근 거 바로 전거 요거죠. 자세히 보겠습니다. 영자 어, 좋은데요. 요 찍고, 찍고, 여기로 가려고 할 때, 얘기가 너무 뚱뚱하면은, 좀 가늘게 사뿐사뿐 닿는 맛이 있으면 좋죠. 자기 식구한테 푹 파묻히는 거. 이것만 좀 조절해주면 좋고요 대짜. 자, 이대자는 여기 공간이 중심이어서, 이 중심에 내려있게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죠. 그러 책을 보시면은, 약간 어긋나게 써주는 거. 이게 이제 왕이지의 개성입니다. 어, 여기. 요거. 어,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만은, 여기 책에 자세히 보면 또 책은 어떻게 썼냐면요. 요걸 쓰러트나왔어요그 다음에 이걸 똑바로 했어요. 하나가 쓰러지면 하나는 똑바로. 이게 음이면 이건 양인 겁니다. 그런 어긋남 속에서 다시 이것을 쭉 뽑아줄 때 멋있는 것이 되고, 어, 요소은 거의 이선하고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 가까워요. 이렇게 딱 가운데는 것은, 뭐랄까, 사람이 차례차세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, 약간 경직돼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. 이거, 괜찮구요. 좋구요. 선배들을 든든하게 쓰시니까,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것들 후배 글씨죠? 후배 글씨들도 질이 좋아집니다. 요거 세 개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? 하나, 둘셋 쌍둥이처럼 방향이나 크기나 질량이 똑같으면은 좀 재미없어요. 어 요거 약간 각도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런 변화 그런 걸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 중에서 이 공간을 다르게 하려면 어디를 더 넓게 하느냐 이왕이면 하체를 넓게 해야 됩니다. 하체. 상체가 큰 것보다 하체가 늘씬한 게 보기 좋거든요. 요거는, 요거는 조금 더 이쪽으로 갔다가 보시면 좋아요. 너무 수직으로 갔습니다. 윗자. 위자. 윗자는 좀더 근거하셔야 돼요. 요 색의 선이 너무 일직선상에 왔고요. 윗자. 두, 여기 허리입니다. 허리. 허리를 날씬하게 하고 히프가 탁 나와줬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. 그게 비슷비슷비슷하면은, 어, 재미없습니다. 특히 책을 자세히 봐주시고, 이건 너무 많이 또 일로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. 요 정도면 됐죠, 요 정도. 요거, 요거는 또 이만큼 더 와야 됩니다. 이 윗자의 멋은, 이거 이 윗자를 제대로 쓰시잖아요? 굉장한 공력이 점프됩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이 류, 요것이 너무 뚱뚱하죠? 점은 점답게. 점이 이렇게 콱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이, 그리고 위치도. 이게 제일 높아요, 또. 그러니까 얘가 기가 죽어가지고. 이렇게 볼까요? 그래도 이게 높아야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 이 각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으니까. 최소한 똑같던가. 상, 술잔상. 요, 요 공간 약간 답답하지 않습니까? 첫인상이? 그럴까요? 그래 답답하진 않죠? 어, 여기 그저께 허전하지 않죠? 하나가 답답하면 하나 허전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럴까요? 그죠? 답답하니까 허전해졌어요. 복. 이것은, 이 글씨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, 너무 붙었죠? 그 답답한 거. 여긴 허전하죠? 이런 위치. 아, 그리고 지금, 이 전반적으로 이 줄을 접지, 접어놓은 걸 쓰시는 거라면 할수 없는데, 어, 다음에 세 종이일 때는 요 선만 접으세요. 이거 접지 마세요. 그냥 한번 써보세요. 숫자. 음, 그런대로. 일단, 코 열자. 좌. 여기 약간 답답합니다. 이 공간. 비교해보세요. 좌, 좌, 좌. 여기 이 공간 말하는 겁니다. 기, 차, 수, 목 네, 그런데 괜찮습니다. 자, 진도 나갈 것이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